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보안 벤처기업인 화이트스캔의 안은희입니다. 2016년에 미래부, 현재는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화이트해커 양성 프로그램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과정에서 드랑프리 우승 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화이트스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이트스캔은 화이트해커가 데이터를 스캔한다는 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이버 보안과 빅데이터 AI를 주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헤커라는 단어의 의미에 맞게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인 시큐리티 랭커를 개발해서 안보,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의 영역을 좀더 넓혀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있고 AI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뿐만 아니라 좀더큰 범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플랫폼도 있는데요. 소셜프레소라는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소셜프레소를 통해서 2017년 YTN 대통령 선거 분석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소셜프레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 대상으로는 정책 모니터링, 기업 대상으로는 브랜드 모니터링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기관과 지자체들이 관제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셜 프레스에 카드 데이터, 통신 데이터를 추가해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 유동 인구 등을 분석할 수 있는 AI 기반의 플랫폼 와이즈보드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와이즈보드는 다양한 데이터 협력 관계를 통해서 확보한 방대한 소비 데이터와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과 기관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NS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서 현상들에 대한 설명도 제공합니다. 을이 와이즈 보드 플랫폼은 지자체, 관광 관련 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 제공되고 있고 수요 또한 정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소리> 제 간략한 창업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전공이 정보보안이었고 석사과정 때 빅데이터, AI와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두 개의 분야를 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시대의 흐름도 모든 전공 분야들이 빅데이터, AI와 융합이 되어야만 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융합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였지 현실화가 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누구나 상상하는 것을 설계하고 이 설계한 것들을 구현하여 가능성을 보여줘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프로그램에서 그랑프리 우승 그리고 고객들을 점차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수상했던 프로젝트가 사이버 범죄 시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잠재 공격 탐지였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플랫폼인 시큐리티 랭커를 출시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화를 하는 단계에서는 창업진흥원의 선도 벤처 연계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을 하면서 자연어 처리 기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포털,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플랫폼 소셜프레소를 출시하면서 제2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소셜프레소의 경우에는 오픈한글이라는 감성어 사전이 출시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픈한글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를 하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화이트스캔이 2014년 한글날에 개방한 최초의 집단지성 기반 한글 감성어 사전이고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된 최초의 한글 감성어 사전입니다. 이 감성어 사전을 위해서 여지껏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단어의 감성에 대해 투표를 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에는 자연어 처리의 발전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글이라는 교착어의 특성으로 인해서 한글 자연어 처리의 발전이 더뎠졌습니다 어, 그래서 한글 자연어 처리의 토대가 될수 있는 감성어 사전을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서 오픈했고 산, 학, 연, 관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연어 처리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과 기관들 그리고 연구자와 개인들이 가입한 오픈한글 네, 이 오픈한글을 계기로 YTN의 대통령 선거 분석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연화 처리에 있어서 다양한 기업과 기관, 고객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선 맨 처음 만든 시큐리티 랭커의 경우에는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의 특성과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어서 선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화이트 스캔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대응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사명으로 다크웹, 디벳, 그리고 가상화폐 데이터 등 다양한 종류들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화이트 스캔만의 색깔을 넣어 고객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서 묵묵한 노력의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육군본부, 대검찰청 등 수사와 안보기관에 공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첫 시작부터 과기부의 사업화 지원이 있었고 이후에는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프로그램 이런 창업 과정에 맞는 지원과 응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에 힘을 받아서 정말 잘 만들어서 선보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경쟁보다는 대체불가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대체가 불가능한 회사가 되는 게이 시대에 살아남는 생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선 당연한 기본 요건이자 자세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별성 있게 그리고 새로운 나만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이버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새로운 방식의 공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보안 분야 자체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알파고를 이기기 위해선 또 다른 알파고가 필요하듯이 AI 기반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해야만 됩니다. 그 전에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방법론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이런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특화된 자연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 스토리텔링 역량을 사이버 보안과 융합을 했습니다. 이 BOB 수상 이후에 여러 컨퍼런스들에서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접근했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관들이 먼저 연락을 주시면서 어,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라 판단을 했었고 결국 저희 플랫폼을 공급하는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가진 역량과 그리고 산업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분야와 역량이 다양하다 보니 창업 초창기에는 왜 이렇게 다양한 역명을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희의 큰 그림들을 공감시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것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엮어서 큰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저희의 특화된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행히 저희가 하는 모든 플랫폼들이 큰 관점에서 연결이 되고 각 플랫폼마다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더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 화이트 스캔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초창기의 선택과 집중이 아닌 모든 역량을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라는 책 제목의 문구를 좋아하는데 떳떳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나다운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어느 회사나 가장 중요하지만 힘든 것은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초창기에는 경험이 적다 보니 어떤 사람이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면접해보고 수습기간을 겪어보고 고용을 하면서 같이 일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고 어, 이것 또한 회사의 성장과정과 함께 이 요소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과정이 회사의 인재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인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회사의 문화를 이끌고 회사를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성과 책임감, 성실함, 그리고 능력의 적절한 균형이 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리 이를 토대로 신뢰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인재상에 맞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 경영에 있어서 효율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책임감 있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채워지다 보니 제 자신 또한 회사에 대한 더욱 큰 책임감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스캔은 항상 화이트 스캔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화이트 스캔만의 색깔이 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스터는 저희 회사가 운영했던 국방부 주관의 해킹 경연대회 포스터입니다. 저희 화이트 스캔이 2019년과 2020년에 운영했던 대회인데요. 국내에 거의 모든 화이트 해커들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해킹 방어대회의 특징은 서로 경쟁을 통해서 우승 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가 위기 상황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모방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모인 연합팀으로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임무를 완수한다는 라 컨셉을 도입해서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했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적국의 생화학 바이러스 공격과 AI 킬러 로봇의 다발적 공격을 방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적국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자기들만을 위한 백신을 만들고 백신 제조법을 암호화해서 바이러스 공격을 하고 국가를 마비시킨 후에 AI 킬러 로봇을 투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회 예선과 본선에서는 화이테커들이 소집이 돼서 백신 제조법에 대한 암호를 풀고 AI 킬러 로봇을 해킹하여 이 공격을 멈추는 것이 그 미션이었습니다. 어, 대회가 끝나자 환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 과정들이 정말 재밌었고 보람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청소년 참가자들이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본인의 해킹 기술로 국가 안보를 위한 가슴 뜨거운 일을 할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화이트 스캔만의 스토리와 색을 입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미래는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결합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인공지능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발전의 방향으로는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활동들을 염두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이트 스캔 또한 전문 역량을 응용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기업 활동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스캔의 경우 안보,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정책 제언 등을 하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국가 안보에 이바지를 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인류에 있어서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저희 화이트 스캔의 원동력입니다. 개인, 사회, 더 나아가서 인류에게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창업가 여러분들의 창업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고 일에 대한 자부심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